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남양주 시에 있는 수종사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웅길산의 눈의 위치에 있습니다. 네, 마을에서 한 1.5km 정도 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산로 가지고 올라가신다 그러면 굉장히 아, 올라가는 길이 꼬불꼬불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수종사는 1458년 세조사진에 태주 세조가 문무백간을 건드리고 금강산 구경을 갔다 오다가 이수도에서 하룻밤 주무시게 됐는데 그때 잠결에 들었는데 어딘가에서 안에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 눈을 그 찾아서 가보니까 굴 안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바로 종소리가 같다 그래서 세조가 여기에 사찰을 지켜야 하다 5살이 지어지게 되다자 경배에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수종사 그렇게 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에 심어놓은 커다란 은행나무 그리고 팔각 꽃처럼 살았은 이 왕의 은들의 살이 탑니다. 경에서 여기에 보물이 한 천억에 정도 있습니다. 제주가 심어놨던 은행나무 엄청나게 커 또도보수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500년 넘었죠. 이미. 데 바로 여기입 500년 넘은 은행무 1000년 넘은 너무 다 되어있고 막그 500년 넘은 곳에 엄청 나죠아름다 가치도 아직 아주, 아주, 아주, <목소리> 아주 커져있죠 굉장히 멋있습수정사사적라고되있죠 <목소리> 바로, 세조가 심어놨다. 심었다는 바로 그 은행나무. 세조의 명으로 불린 사기된 수종사.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바로 종소리로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급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미끄럼 하거나 그게 그군 어쨌거나 저에내려오 이야기. 저 뒤에 있는 은행나무가 바로 수종사. 고수 500년 넘은 때입다 주간 은행나무를 여러 측면에서 제가 찍어 봤습니다. 아, 웅길산의 정상까지 얼마나안 떨어졌어요. <웃음> 수종사에서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곳에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종사에서, 네 서물물이, 그러니까 양수리 쪽을 쳐다보면 갱간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조선초 문인이죠, 서거정왕. 이 동방에서 가장 뛰어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사태, 이수종사를 그렇게 명하자고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정작용 선생님께이동방에사진 생을 수종사와 함께 된거지 군자의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수종사는 드물머리와 함께 뛰어난 갱관으로 사랑을 두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보셔야 될거 아닌가 정말 좋습니다 밑에 양수리쪽을 한번 쳐다보면은 팔러 내리는 곳이 바로 발라리에서 불로 내리는 곳이 그렇게 보입니다. 제 뒤쪽에 사진몇 장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양보를 해 보시고 사찰 뒤쪽으로 이렇게 쪼개서 바로 아, 수정사. 여기 나오면 저 앞에 바로 마을에 있는 동물 머리 양수리입니다 야, 주금 보세요. 이 사찰 안에서 되게 리스트를 장하여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사찰 내부 대웅전도 나옵니다 음, 사찰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금방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찰들이 보면은 뭐 신라시대, 백제시대 이장히천년연식됐는데 네, 수정사는 아 여기 8가 5천 식당 아까 말씀드렸이 보물이 이 보물 네, 수정사 구두도 있는데 그것 보물이 있예 여기 왕족이 있었더라고요 아마 어, 왕저 가족들의 구두가 여기 있구나 3천 숫단인 도 보물이 있고 여기 단이세계제 보물이 있어요 3층 습당과 아, 팔각 5층 습당다 아, 전부 다공물입니다자 머리가 어, 갱내를 한번 쭉 카메라에 잡아 봅니다 가운데에 썰이 있으면서 네. 앞에 자. 자, 이 물이 뭐 떨어지던 그, 방울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라도한테요쫌더주겠습니다 네, 주정사에서 예. 이제 양수리가 파여 어떻게 보이나한다보겠습니다 카메라, 이거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지. 그래. 어, 뭐, 저렇게 보입니다. 정말 뛰어나죠. 동방 최고의 전망을 가진 사찰. 아 이거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볼 수가 있어요. 한 뭐, 와서 봐야지. 꼭 보셔야지. 나웅길찬 등반한다 생각은 저걸 보셔가지고. 수종사 들렸다가 우리가 마무리코 사시면 아주 좋습니다. 쭉 지나온 걸음을 위로하고 수종사가 이제 서서히 어둠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 여러 선인들의 수정사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듣습니다. 웅길산에 있는 웅길산 눈에 위치에 있는 수정사에 얽힌 이야기, 은행나무를 만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